야 쫓아 댕기면 안된거니까 쫓아 댕기지 마 그냥 이안 된다고. 두 달이 안다고두 달이 고고고고고고 팔 이거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어오딱 들어오면 딱딱들어어오면조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딱들어있어 <웃음> <안 해. 웃음> 아, 아, <웃음> <웃음> 거기? 네? 앞에 어오면있어 닭대가리? <목소리> 온다 온다 쟤는 으되는 안돼 스가닭대리같은 야야 온다 <목소리> 오, 야. 오. 더 많이 들어가야돼 근데 저 통이 작아 지금 야, 너한 마리 야, 잡아봐. 아, 그 빨리. 뛰어가서 빨리, 빨리 한 마리 잡아 빨리. 오. 적었어, 적었어. 아, 야, 끈 갖고 와,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리빨 빨리. 빨리. 빨 빨리. 리 빨리. 빨리. 오, 야해 아, 좋 <웃음> 어, 이거 하나 더만들어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하나만. <웃음> 야, 올 <올가름> 가미 갖고 와부지. 바로 밟고 있어. 바로 밟고 있어! 어? 아 씨... 바 밟고 있어! <웃음> 말게만! <웃음> 야, 발보! 발보 발보 못 날리니까. 날개를 발보. 야저 스타카떼. 저 스타카떼. 저거 스타카지 아, 아, 않아? 얘 잡으면 돼. 얘안야빨잡거아야너 어. 어. 어, 지금? 아.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어 지금. 거 아니야? 빨 어. 빨리 잡아 아니 아니야 얘 잡지 마. 왜? 얘거 아니야? 야알 품고 있는 거야. 아, 아,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자. 어. 진짜. 그래, 지금. 몰랐어, 몰랐어, 몰랐어. 잡았다, 주 가고, 게 아, 아, 아파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한번앞으로뽀 뽀뽀, 제발. 뽀뽀, 뽀뽀, 뽀뽀, 뽀뽀, 뽀뽀, 뽀뽀, 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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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상무 이상펴야얘 <웃음> 수장 <스팟> 아니야? <웃음> 네. 별수리 편한게 안 편한게 어떻게 알아? 별수리 좀 <웃음> 크잖아 <크다. 웃음> 닭... 뭐 가만있어 닭 모가지를 비대겠습니다 네. 주완아 하시... 빨리 해봐 아, 나... 아, 보라, 빨리 해봐, 지금. 미라이 야, 됐다. 됐어? 응, 네. 부터 음. 드시면서. 우리도 이제 니네 반서 받을 일이 뭐 있어, 이 새끼야. 다이러는 아, 거야, 수부이가 시팔 놈들그러 상우도. 상우대그이브 이제 뭐까 이렇게, 싹싹 도마가더라고. 아나 먹으면 다리를 잘라는 얘기지. 잡다리가 어. <웃음> 그 다붙라이아 그거 잡자. 지금 어떤 아 <웃음> 그거 <그런> 뭐그안하 <웃음> 아. 그 우리가 있게 되면 얘기하지 않는다고. 근데 가버렸어요. 깔라. 지금 깔라 어. 아, 그때 야, 갔는 파일 있었느냐? 아, 파일이었어. 아, 이지 깨졌다고. 네. 근데 나는 저기 저거 세 까다 보니까 아니, 어, 그렇게 깨지는 게 어, 무슨 뜻이야? 니까그 자네가 그렇 사람이. 네, <웃음> <웃음> 그것도 굳이 경태가 함께 또 붙이고, 두개 깼어 그 여자애는 누인가 생일 준비를 까 네, 여자애도 있었다. 아, 후배야? 어. 네, 오케이, 아, 결혼했어요. 해정이. 음. 동기끼리 결혼지난 응. 비가 오고 안타 야, 형님 아니고 후배 아니야? 형님. 게 비구름이야. 후배 동기지. 비올 때는 후배야. 비올 때는 소나기래도 비올 때는 한 바람이 다 불어준다고. 1분 12만 와서 갔어 나 갔어 야, 어, 안 가, 갔어 지금 또 돌고 거기서 비켜가지고이니까네 어,